내가 나가 보는 거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뽀 뽀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보 역전승, 이다 역전승, 역전승. 와 저렇게 기절 시킨 걸다 먹고 여기 누구 했어요? <웃음> 여기 누구 했어요? <웃음> 기절했어요 누구? 음. 있었어? 아니요? 지금 보면 많아요. 어, 아이고. 둘로 가야겠는데? 왜, 왜. 환나님 나와봐요. 십탄. <웃음> 아예 이있는거 알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죽어버렸네. <웃음> 죽어버렸네. 어어 응. 응? 어어 야고. <웃음> 누가 딸핍니까? 나 왔어요. 아니, 더 이거... 들어와 가지고 마이크 끄고 했는데 갑자기 예피상 아, 와서 죽이는 건 아, 네. 뭐야? 나 암살자라니까? 말했잖아. 아니. 아, 반갑습니다. 그런... 상관없어요, 님. 조심해. 네, 전도 왔습니 아아 아, 아. 아싸, 벤트 죽었고. 나주아 벤티 죽었고. 아 역시 벤디 벤티쌤 옷판넬로 불편해. 아니 <웃음> 뭐야? 아화살지형 너무 맛있고. 근데 애플리 아하하 하루... 그냥 하루님 왜지하에서 놀고. <웃음> 그냥, 하루님. <웃음> 그냥 하루. 그냥 하루. 지하에 <웃음> 놀고 있다고? 고마워. 갈게. 죽이러 갈게요. 안내뿐이 굳이 거기로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름에도 명찰이 있었어? 궁짜 완 사람이야, 아니 방금 사람이 있었잖아, 아닌가? 근데 왜 나밖에 안 남았지? 역시. 어? 뭔 짓을 꾸미고 있던 거야. 뭔 짓을 하고 있던 거야. 왜 소리로 내세요? 소리내면 나 보잖아. <웃음> 소리내면 내가 본단 말이야 <웃음> 소리내면 와 아, 애플 애플 애플 확인사죽보어 우와 죽이고 또 죽였어 우와, 또 죽였어. 우와. 나 바레스 애플 확인사살을 완벽하게 해야지 눈 아악 복사 좋복 도깨비 팔아요 잠깐만 아악 내눈 아악 내눈 와봐 아 전화기 끄기 싫어요 진동을 잇다나 누가 전화기 울리게 하래? 어, 나니에요, 나니라고요. 어? 안녕 어? 나, 나, <웃음> <웃음> 어? <웃음> 아, 나 나랑 놀 사람. 아, 아무도 없다. 한명 죽었는데 아무도 없어. <웃음> 나랑 놀 사람. <웃음> 제가 죽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너왜안 아, 잡어? 아, <웃음> 봐봐 나믿 믿기 살수 있어 갈아요 안녕 나랑 놀자. 놀자. 아니, 아니야 근접을 때려야 되니까 근접 때리면은 불력 그때에 싸야 되니까. 나랑, 놀자. 나랑 그냥, 놀자. 그냥. 놀자. 아니야 데미지 나랑 몰라 안나랑 놀자. 아니 내 뒤에 판다상 있어. 네 여러분 이, 일단 방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겼어 근데 이겼네? 어 가고 어, 있어. 어, 어. 어 오메. 그. 그래. 미안해. <웃음> <웃음> 야, 딱 멀리 <머리> 위거가 <웃음> 너의 대가리 빛이랑말이었어기랄게없어 <비치랑> <웃음> <키할> <웃음> 맞지, 맞지, 완전 맞지. 기랄게 없었어. 그냥 살렸는데. 아배쓴외부의적출연외부의적출연 떨어졌는데. 외부의적출연 왜? 으어 죽었을 텐데. 뭐였어? 뭔가 지나왔거든. 에프님 내가 봐줄게 외부의 적 출연이라 떴습니다 응. 근데 나는 혼자 나왔네너 혼자 나왔네 <웃음> <웃음> 이제야 깨달음 여기 에프님 뒤에 한 두명 세상 깨달음 <웃음> 아 외부의 적 발견 <웃음> 안 돼! 오오 열안 돼! 야 줘. 밑에 일정 반피 반피 대비 반피 1층에 있어 어 거기 거기 차측 차측 차측 안 돼! 자츠 어, 아, 거기! 거기 가운데! 자츠 어! 거기! 안녕! 반피와줘 반피왔어 안녕! 아... 군주님이야! 반갑지! 안녕! 아니, 안 군주님이야! 아니 씨... 미치겠네? 정말 반갑지! 왜 그래? 하나에 한계적으로? 기키는거기다은 죽어요. 죽지마. 저를 가요. 왜 자꾸 저한테 있어요. 바이올도 오씨 그놈의 네. 전화 좀 그만 오게라 좀 어? 어 챙갑시다 너무... 2층으로 가야돼 꽉 아, 매너올게 나야 미안 카베이라 있는데? 와 잘못 던졌다! 아아 아, 아, 뭐. 새끼야! 에플 <웃음> <애플>. 어. <웃음> 어? 어? 키키? 네. 어? 저한게 어? 아, 헤드 맞쳤다어저한헤 맞췄다 와오 키키님 실력 많이 늘었어 아깝다. 어, 근데 한번 찍어 줘. 어, 안녕. 어잠시야 여기 아니야. 어, 아니, 아, 나는 공녀. 어, 창문을 뚫길래 누구지? 아, 그랬는데 아, 어, 저기였다. 2층 가자 2층. 2층, 어, 2층 가야 어, 돼. 제품이. <웃음> 네, 야, 우리 계단, 계단, 이겼어, 어디야? 이겼어, 계단 이겼어, 어디 있어? 계단 어디 있어? <웃음> <이겼어, 웃음> 아, 아깝다. 앞에. 계단 어디 있어? 아 이거 팀 에바야? 소... 솔직히 솔직하게 <웃음> 이 판티로 이길 가능성은 못 느꼈어 <웃음> 어? 더싱가리츠에게근접 공격당한 느낌은? 예! 오킬이다 말해줄게! 키키랑 같은 팀될때부터 생각해! 아 우린 졌구나! <웃음> 아, <우리> 졌구나. <웃음> 팀킬러! 아 우린 <우리> 졌구나! <웃음> 웰컴! 사감하면 돼! 안 하는 사람은 어리동절. 죽은 뿐이지! 에코 누구야? 이게 확실해. 나야! 나야! 에펠상이. 어. 뭔 소리야, 에 아닌데? 에펠상이. 엘라 한것좀맞네 엘라야. 쟤 들켰군. 그러니까 엘라. 대어상이 에코. 길를 어, 어. 길을,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다니. 계세요, 좀비씨! 그러니까. 좀비가 누구야? 나진 그냥 갈게. 아니프님 이거.. 응. 아하루님 이거 제껀데요 네.. 응. 어쩌라는거예요 아, 뭐. 한마리가 누울까인거 한마리가 누울까인거 누울까 애플상 조심해 애플상 뭐. 그 엘라같은걸로 막.. 막막 제2의 카베 막 그러면서 놀고 다녀 어? 야 쓰레기잖아? 저기 변태.. 애플 변태 변.. 추가해요 <웃음> <웃음> 바보라, 벌써 경쟁가 난다고? 여기에서 나봐나와편탈다 아저씨 나와봐 있잖아, 이제. 내 주변에 보이는건 없는걸? 한번나와 뭐 와! 이 계속 뛰있어 데뷔라 잠깐만 어응 어! 응 에잇! 음. 어? 여기로 어. 와서 살려줘 어? 어? 아! 비프리즈면이지나 계세요! 네이 세요 플래가까이어어 저머니 플래시맨. 어. 네. 어 배어. 이야. <웃음> 아 배어가 저걸 들고 있네. <웃음> 어 실례스. 아 판다 었구나 안에 타창카 있음. 어 위험 반 그럼? 안에 타창카고 배어 있음. 티키님은 모르겠고, 필요 없어. 어, 씨. 말했잖아요, 안에 타창카 있다고. 티키님, 제 앞에서 비켜요. 그러다 머리 맞아요. 저기 구석에 있어요. 나만 한 거임? 너 어, 뭐야, 판다가 여기 있었어? 연마 한 개도 있는 사람 없음? 이거 불쌍하다. 이런 데도 없는 것처럼. 음.. 잠깐만 저거 소음기 뭔가.. 뭐, 에쉬 소음기 뭔가.. 허리옆에? 뭐야.. 어있어 아.. 말했잖아.. 아.. 그렇게 끊같습니다 짜란.. 짜란.. 일단 판다 4월달에 중 사형성고 취.. 사형성고.. 군드님의 노래를 들으라.. 거점에 누가 안 오냐고! <웃음> <웃음> <웃음> 어. <웃음> 아니 우리 방어해야 되는데 왜다 나가있냐고.. <웃음> 미안해.. <웃음> 먹는 이거 나다가 <웃음> 부실하다가 판다에 미안해 뭐지? <웃음> 아니 이거 <웃음> 부시다가 어? 어? 어? 어? 누, 누워? 어? 긴, 긴클? 거기 누워있어서 뭐했니? 어? 요양하게 누워있잖아? 어우 섹시하지 내가 <웃음> 어 왜야 섹시하게 누워있잖아? 야나어예 뭐 나도 있어 나 쪼꼴람 나도 있어 긴클 거기 밟고 아내고추발지마 <웃음> 잠시. 난 판다가 되기 싫다고 디디디디디 <웃음> <웃음> 판다... 어? 뒤에 있었는데 너무 아, 뭐, 뭐, <웃음> 맛있잖노 오늘 판다 땅콩이 내가 아, 네. 응. 우치 로펠로 갈아버렸 아니 배열을 만났는데 갑자기 죽어버렸네 거기 안에 있어요 좌측에도 정면 들어봐요 아 어. 괜찮다 괜찮아 <웃음> 망이끼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 아스 코인! 데빌 데빌아 그럴 형. 땐 전기를 지져줘야지. 다들 인성들이 안 좋아 그냥. <웃음> 인성? 나는 안 나는 인성 좋게 죽여줬어. 저게? <웃음> 아니야 전기가 렀잖아 전기가 더 고문적이야. <웃음> 인성스응 음, 맞아 나는 전기를 안 썼잖아. 나 착한 혹시 거라고. 여기로 누가 기어? 나 처음에 누가 총쏠때본줄 알았어. 아 내가 옆으로 기어가서 누가 박구나 했는데 그냥 들어오더라 왜 따로.. 방 따로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내식 어? 투가 어, 어. 있어? 으아아문 나간다! 와식워투 어, 어. 어. 있잖아! 아내아 음. 게임만 안줄어 <웃음> 아니 그걸.. 그거 성강을 피하셨나보네? <웃음> 성강이 피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긴클 버튼 아. 하나로 우리 팀이 이렇게 됐당. 아 킹크 뭐야? 거기서 약속을 어겨지입하라고아이 싫어 아 <웃음> 아니, 어디서 애교야 시발 이창 <웃음> 잠깐만 창 시발 키, 인생 회복발이줘요회복이 우창 아발이 우창 시발 이 우창 시번이번 4번 4번 4번 아유. 4번, 4번, 4번, 4, 사, 4번 사, 자기 창 시발 니야창 시발 여기 많 시발 이 한번더한번더 이게 <웃음> <더>? 좀 <웃음> 오른쪽으로 가 있었어 응 음. 저기야 어? 언니 술잘 먹었어? 여기야 네? 술잘 먹었나요? 네술잘 먹고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안 <웃음> 죽어 <아주 웃음> 속 쓰려 <웃음> 오늘 몇잔 먹었어? 몇창안 먹었어 아 창카 있는 거 아니야? 아 없네 어. 왼쪽에 있어 왼쪽에 살짝 들어가야 돼 어차피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이고 뒤져라! <아이고>. 기져 <웃음> 오? 오? 아, 아 따가 아유 아, 아, 아, 아, 봤는데 아, 따가. 피가 아, 모질렀네아 따가 들어왔다 들어왔다 카베! 카베! 카베! 왔다. 카베! 치판다상이 죽었고 왜 아무도 없죠? 여기 아, 아, 아, 씨. 아 너무 아프다 죽었거든 아... 어? 따라서. 다 죽었거든 카비 아... 다 죽였거든 아, 애플이 왜 밖에 있어요? 나 이걸 나한 악마의 한 돈으로 괴롭히고 죽일래 했더니 <웃음> 숨어버렸잖아 음... 다 죽어버렸거든 <웃음> 야... <웃음> 판단님판단님하고나 <한>, <웃음> 판단 네. 별로 없었댔어 <웃음> <웃음> 아, 컷, 잠이 컷, 였어. 화면컷, 화면컷, 화면컷. 여기 안에 있어. 아저씨, 아저씨, 먼저 가봐. 아저씨, 여기 있다네. 오, 일났다 아, 나 내일 잘못하면 못 들어온다. 왜 집안 제사다? 아맞다 그래서 내가 갈비 못 먹자. 지금 열심 찍고 아 카메라판 잘 봤네 아 어? <웃음> 어디서 나왔지? <웃음> 아이스 데비 <데빌. 웃음> 아이스 데비 잘한다 잘한다 잘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뿅고하습니다 역시 닭이야 대단해 <웃음> 에임이 대단해 아봐 내가 키키 없는 존재 알지 <웃음> <웃음> 이거 하나 잡는데 너무 재밌었어 지금 촬영이야 그냥 아주. 치는... 그래서 잘 찍혀. 킹크, 킹크.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아, 잠시만. 내 위치가 어, 발각되었대. 키, 키키게게 근데 문제 문제 해. 여기 해 여기 여기 해도 돼 빨리. 이. 도대체 왜 보이신지 아니야. <웃음> 아니. 알려다 그만. 밖에 있잖아. 판다성. 아, 나얘 겁나 튀어 근데 왜 아무도 엄마한가안 해줘? 살려줘!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나 어딨어? 뭐 나어딨세요어머지가누군지모르어나어어 줘요. 어머 아후! 아, 야! 나어이 헤이! 어이어나왜 아. 이래 밥을 아. 야밥나어딨나어나 야, 야, 어이구 으아아아아아아아 야이 쇼락야아아아아아아아나 뿔을 못하아아 키키니 키키니 저기 있어 지하에 지아엥 들어가는 행하다킹 죽었당 <웃음> 아이고 <아유. 웃음> 진짜 <웃음> <써야>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안녕. 그냥 지나가. 점로가는줄 아, 어, 알아야 되는. 새끼 폭탄 던졌어. 그냥 지나가라 했다. <웃음> 그냥 지나가라니까 개꿀잼이었다. 판다 개꿀잼이었다. 발 아니 잠깐 킹킹님 방금 전에 <웃음> 에임 뭐야 야 내가 보기 폰다 저 새끼도 고왔나고 보아나. 당황했어 이거. 아니 키키 님이 아니었구나 <웃음> 나였어 <웃음> 나 아니야? 아니, 키키 님이 <웃음> 키키 님이 그매물이 아니야? <웃음> 맞아 아니 나 순간적으로 내 앞에서 나와가지고 에임이 겁나 좋게 쓰길래 어? 근데 킬러그 우리 키키 님이야 어? 키키 님이 언제부터 에임이 저렇게 좋았지? 나그대가하고있었어나피 때려놓게 됐어 죽어먹은 거였어 내가 써놨거든 피줄어들었어 사다리 태놓은 거에도 그대로 갑시다 <웃음> 아, 어제 그것 때문에 잠못 잤잖아. 왜? 나도 그거 느껴보고 아, 싶다. 아, 그거 새벽에, 어? 나 그거 새벽에 듣고 잤는데. 잘 잤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지 그게 모르겠어. 이게 알고 듣는 거랑 모르고 듣는 거랑 달라. 끌려. 아, 그렇겠네. 둥글게, <웃음> 둥글게. 자. 아. 욕가날수없 키키님, 키키님. 하루님 치료해줘야지. 하루가 어디 있을까? 아, 이리 와, 이리 와, 죽었어. 이리 와, 거기 위험해. 이리 오라고, 아니, 아니 저기요. 왜... 아유... 여기... 누가 썼는데? 누구 맞은 거야? 아, 아드님... <웃음> 좀 할게요. 음... 어저히못 하겠어서 즐기러 갔어. <웃음> <웃음> 너무 즐겼어누가 저기... 저누저 저기... 저기... 저기... 저 이게 바로 접니다, 얘가 영수. <웃음> 대단하잖아. 그게 바로 레이저, 접니다. 레이저 펑트 달면은 깐지나요 내가 여기 있어요 하니까. 어? 또리 뭐야? 어디 있었어? 실속? 실속? 상이나 죽였어. <웃음> 대박. 시발? 아니, 다섯명에서다 아, 치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겨? 네, 죽을게요. <웃음> 예 yeah, 이킬 야 게에서 저기에서 믿기에서 <웃음> 다행이다 아나 아, 키키 또 튕김 어차피 아. 필요 없어 <웃음> <안> 필요 없어 <웃음> 혹시 관전 기능이 있나? 있나요? 아 키키 나왔구나 할수 있나 반다상 멈춰라. 군산기폭골 도 누가 부르지 마시다 왜요? 누가 부르지 마시다 네군가 갔다와요 아 싫어요 아니 씨발 아. 내가 넣을, 폭탄 넣을 곳을 아. 만들어주 시키들이 다터트려 버리네 아. 장물량 한명 컷! 밖에 한 명! 밖에 한 명! 어이구 나도 모르게 아웃플레이를 오지마! 한번 더! 한번 더! 어? 이가 맞는다 다양하죠. 아 세상이 밝구나. <웃음>